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모두가 분노하는 임대차 3법. 전 국민을 정말 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집주인 세입자 분쟁만 키운 임대차법. 1년 만에 법률 상담이 7,200건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도 7월 30일 날에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죠. 예, 분쟁 건수가 이렇게 늘어났고, 상당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홍남기 이제 부총리가 이제 시장으로 나가 봤죠. 그는,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주로 제도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임대차 자가 입주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의 어려움, 앞으로 계약 갱신 종료 이후 새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분들의 부담감 등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임대차 3법이 아 이게 시장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거를 더욱더 보완해서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삼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삼법이 좀더 강화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좀더 많은 혼란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 올릴 수밖에 터지기 시작한 임대차법 폭탄. 아파트 지금 전세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고 원룸과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지금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결국 임차인한테 모두 전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고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청년 등영세세업자 주거가 불안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전세 가격이 한 개의 아파트에 5억, 9억, 10억 이렇게 3중 가격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이렇게 네 군데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 고독? 그라시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5억 7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 갱신권을 청구를 해서 한 어, 전세가격이 한 5% 정도만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세입자를 받아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 전세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9억 3천짜리는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 기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는 의름장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규 계약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시세가 더해졌다고 업체는 보고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란의 전세값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이사인테리어 등뭐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세거비용보다는 뭐 임대보증금을 조금 높여서 재계약하는 게 낫다. 세입자도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아, 저희는 이제 실거주 할 거니까요. 계약갱신권은 이제 포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계약갱신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럼 다른 곳에 저희가 이제 전세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어, 전세 계약을 저희가 이제 했습니다. 이제 라고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집주인은 가만히 있다가 한 며칠, 뭐 일주일, 2주일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한테, 아, 저희가요, 계약,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거주로 안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획 변경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다른 곳에 이제 이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 집주인이 계획이 이제 변경됐다고 라 하니까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약갱신을 이용을 해서 여기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다른 곳에 전세계약을 한 곳에 전화를 합니다 아 저기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좀 바뀌어가지고 계약갱신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어, 이렇게 전세계약한 거는 제가좀 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곳에 이제 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은 아 그렇습니까?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금은 못 돌려드립니다. 10% 못 돌려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 잠깐만요. 이러면서 집주인하고 다시 얘기를 하지만 뭐 계약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이제 계획한 대로 다른 세입자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전세가가 실전세가를 반영을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5억 7천짜리가 이제 11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어 많이 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자기네들이 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을 하면 집주인들이 아 어, 우리 실거주 할 거야 나가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아 그러면 어 저희가 계약갱신권 포기하는데 여기서 시세한 70에서 80% 선에서 저희가 어떻게 약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집주인들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두배씩막 뭐 올리는 거는 부담이 될 테니까 저희도 뭐 실거래가는 뭐한 11억 정도인데 아예 사정을 봐줘서 그러면은 어 9억 정도 이렇게 하시면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는 것이 두 번째 9억 선에서 이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아,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이 임대삼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이대로 가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은 정부에서 집 중적으로 이제 급증을 시켰죠. 정말 사상 최대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세금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버티기가 이제 가속화될 거고요. 증여가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공급난은 심화가 될 거고, 전세란도 더욱더 더욱더 이제 심화가 될 겁니다. 영국이나 이제 미국처럼 자기 월급의 뭐 3분의 1, 2분의 1을 월세로 내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우리나라도 곧 벌어지게 된다는 라 것이고요. 이, 이런 상황들이 세금이 폭증하면 폭증할수록 가속화된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그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 의견은 저라면 제가 모두 택자라면 집을 구입하시는 거에 좀더 많은 고민과 선택과 의사결정을 내리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